최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봐드리겠습니다 음... 우선 글씨의 크기 약간 큽니다 이 종이에, 그러니까 즉이 공간 공간에 비교했을 때 조금 커요 미세하게 두 번째로는 또뭘 보느냐 줄잘 맞았습니다 가로, 세로, 아 이거는 좀 이렇게 이게 올라가 버렸군요 이렇게 돼 보이죠. 나머지는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. 자, 그 다음에, 모양 따지기 전에, 네, 뭘 따질까요? 획을 따집니다. 획이 없던가. 어떻습니까? 여기서 이제 뭘 중점을 풀 거냐면요. 전번에도 불 봤습니다만, 중간 부분에 중봉이 안 되어서 끊어진 곳은 없는가. 공이 끊어진 곳. 그말 이해하십니까? 공이 끊어졌다는 것은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. 요런거 뼈가 골다공증으로 못 건너갔어요 여기 여기를. 이런 턱은 좋은 얘기예요. 이건 골다공증 아닙니다. 털이 살아 있잖아요. 부털이 이것도 좀 확대해서 볼게요. 괜찮아 보이거든요. 좀더 확대해서 자세히 볼까요? 네, 이털 살아 있죠. 이건 좋은 핵이에요. 이것도 괜찮은 핵이에요. 요거 안 좋은 핵이에요. 요거, 이런 거. 요거 안 좋은 핵이에요. 요거, 어, 이건, 조금 골다공증이 나오려고 했지만, 그런대로 뼈대는 이어졌습니다. 귤 하나 먹고 있어요. <웃음> 이건 분명히 골다공증 맞죠? 여기, 여기, 여기, 부스러진 것 같은. 이 정도까지만 해도 괜찮습니다. 여기, 이거 괜찮아요. 이거,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. 자, 모양 봅니다. 이것은, 자, 이제 책이나 그런 걸 보시면 쑥, 좀더 휘어져 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. 좀더 멋있죠. 이 글자는 자, 채본 한번 볼까요? 음, 요거죠. 자, 우선 요거 다시 보세요. 쑥좀 휘어 있죠. 그리고 글씨 크기 보세요. 제가 좀 이렇게 채본이 좀더 이렇게 딱 집중돼 있죠. 그느끼셔야 돼요. 크다고 좋은 거 아니고 크다고 힘 있는 거 아닙니다. 굵다고 힘 있는 거 아니고요. 쫀득쫀득 부서진 골다공증 없죠. 그다음에 이것에서 뭘 말씀드리려고 했는 거냐면은, 어 뭐랄까 너무 길다고 할까? 이게 이게 커야 되고 이게 좀 작아야 멋있는데 이 글자는 책에는 이게 더 작아요. 이 책본보다 좀더 작아요. 제가 지금 비교해 보니까 좀 쓰러지기까지 하면서 오므려놨어요 대신 이것을 시원하게 해놨죠. 그런 것이, 이 글씨는, 그러니까 그런 걸 연습하다 보면 다른 점에 있어서 실력이 확 늘어요. 그래서 이 글씨는 책과 이런 걸 유념해서 보시면서 어 좀더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. 자, 제 걸로 보면 안 되지. 이거. 여기 너무 넓죠? 좀. 그200좀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수 경사지게 봤으면 멋있었을 텐데. 강자. 이것이 이렇게 쳐지는 그래, 괜찮아요. 네. 자, 이것이 지루하군요. 여기서 까지가 너무 길면서 일직선이네요. 길면서 일직선. 짧으면서 휘어져요, 저렇게 짧으면서. 이 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은, 그래야 힘이 있어요. 우리가 근육이 직선인 근육은 로봇처럼 보이잖아요. 이렇게 휘어져 있어야 근육인 겁니다. 이런 거. 이렇게 휘어져야, 이렇게 휘어져야, 이렇게 휘어져야, 예. 그 안에 힘을 내장하기가 쉬워요. 이렇게 휘어져야, 그거 잘 느끼면서 해보세요. 이렇게 휘어져야, 예. <웃음> 느껴보세요. 너무 직선, 너무 직선, 너무 직선 물론 완전 직선은 아니지만 좀더 휘어지면 좋은데 이 글씨는 위가 넓으면 재미가 없어요. 밑도 넓고 위도 넓다. 지루하죠? 양양이죠, 이거는. 음양이 돼야죠. 자, 한번 볼게요. 여기 접혀주고 여기확 넓혀줘야 어, 조였다가 넓어진다. 이게 멋있는 게 되는 거예요. 허리가 날씬하다가 히프가 통통하구나. 이게 멋있는 것이지. 둘다 뚱뚱하면은 그건 비대한 거죠. 어, 여기 공간 좀더 접히면 좋습니다. 지금 이 글씨는 헐렁해졌어요. 잘 조여져야 되는 작은 글씨가 이렇게 너무 헐렁하게 써졌어요. 이거는 요 공간이 좀 눈에 띄는데. 자, 저는 계속 이렇게 비교해 볼 겁니다. 예, 중간법 세 개를 관객을 비슷하게 예, 힘차게 쓰셨네. 감자 예, 이것도 쉬운 게 아닌데 다만 이거랑 똑같은 얘기하고 싶네요. 직선으로 하셨어요. 직선 이것도 직선이고 이것도 직선이네요. 책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휘어 있잖아요. 이렇게 책은 더해요. 뭐 어쨌든 이정도이 그, 정도, 이 정도. 굿자 여기 붙으면 안 됩니다. 불당성 음, 음, 음. 여기 이 공간이 위의 공간 너무 넓죠? 이것도 아까 이거 마찬가지로 좁히어주고 넓어져야 멋있는 거죠. 그래서 여기 널, 너무 넓으면 안되요좁혀졌다니 넓어지는 거. 이렇게. 이 이건 지금 번져가지고 붙은 것이니까 너무 일부러 그 뜻까지 따라가지 말아주세요. 자, 고맙습니다. 채보는 아, 제가 음, 지금 보냅니다. 써놨습니다.